<목소리는> 아. 음장난님장난님장난님 <아유, 목소리는> <놀라시기> 그 <목소리는> <목소리는> 네, 이거 어, 아 어머 로기 네. 키큰거좀 봐. 어좀크지 <목소리는> 어, 네. 우리도. 우리도 네. <목소리는> 감사님. 어, <오, 목소리는> <웃음> 동동이랑 네. 어, 오요. 그리고 동규회 차포. 네. <웃음> <웃음> 아이고, 어느 곳의 완전히 이제. 예, 잘하고 LA 라이스 공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어, 그첫 번째 통과는 코나 공항에 있는데, 저희 집 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저기 이제, 여자 한명 보이는데, 어, 직원들밖에 안 보여요. 여기 또 보면은, s CC. 지키는 군인들좀 보이고 이것도 뭐 모두가 그냥 스토한 공항 같지만 보여요. 자 다시 호놀룰루 공항 가서 어, 영상 켤게요 깨졌어. <놀라> 정말 오래. 자 코나 공항 매점 잠깐 들어왔는데요. 계란 3개에 4불 50. 뭐, 우리 돈으로 한 6천원 정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파스타 샐러드 8불 50. 와, 이거 한 만천원. 햄 샌드위치 9불 25.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공항은 이렇게 다 비싸요. 자,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아침인데, 어, 요게 어, 29불이에요, 전체가. 한국 으로는한원리 넘죠. 가장 비싼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어, 저는 호놀룰루 공항에 왔는데 아, 어, 이렇게 활기차던 공항이 지금은 완전 썰렁 그 자체예요. 어, 너무 아무래서. 이렇게 공항 지금 모습 제가 있는 대합실만 보여 드려도 사람 자체가 없어요. <놀람> 여러분, 어, 저는 지금 호놀룰루 공항인데 어, 공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뭐존 1, 존 2, 존리 이런 개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 있는 거는 이제 퍼스트 개념 그래서 1등 석과 그리고 노약자들 또뭐 어린 아이들 있는 그런 가족들만 지금 먼저 수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네요. 이 코로나가 이런 합승 수속도 어, 바뀐 걸볼수 있네요. 자 저는 이제 어, LA 공항을 가서, 가서 소식을 전할 시가 시가 시가 시가 전할게요. 시가 All unattended items and baggage will be confiscated and destroyed. All right, are we seated? What's our seat today? 21 seat down the first right. Thank you. 어, 저는 이제 드디어 LA에 왔어요 정말 아주 저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오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갖고 아,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아, 북장동 순두부예요 <웃음> 자, 북장동 순두부 지금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외에서 이 페리오에서 이제 식사할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영역 때문에 는데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시뭐 정말 그 LA 유명 그 식당 핫플레이스는 또틀립니다아 너무 반가워요. 다시 LA에서 이렇게 국장동승도 다시 찾아왔다는 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반찬이 나오고요. 여기 또 유명한 거는 이렇게 조기 한 마리 초만한 거 이렇게 쳐요 <웃음> 여기또 맛있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뭐 부담 없는 건 이제 영어 메뉴판이지만 한국어가 잘 이렇게 표기가 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문하는 데도 어렵지 않고 장동 그 순두부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자, 순두부가 나왔어요. 와 아, 좋다. 저는 곱창 순두부 아다리라 배고 호나운데님은 뭐죠? 이게? 아, 오리지널 비프 순두부요. 네, 깜깜해서 잘안 보이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먹침이 막, 막 넘어가 지금 먹기도 전에. 어우 너무 좋다. 애들이 음. 와서 어. 밤1 2시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Stay in the right two l a n e In miles, turn right onto Wilshire Boulevard. 여러분, 오늘은 어, LA 2일차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어,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어, 이제 데이비스로 이제 넘어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LA는 지금 이게 잘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공기가 대기가 무지 탁해요. 산불이 크게 나갖고 지금 뭐 저쪽 멀리는 아주 그냥 회색 지대네요 네. 자 오늘도 아침은 북창동 순도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아, LA의 이제 그 한인타운이에요 엄청 커요 어, 차이나타운의 한 20배? 정말로 뭐 어디든지 가서 차이나타운이 제일 큰데 LA에서는 코리아타운이 가장 큽니다 지금 뭐 이게 LA인지 한국인지 구분 안될 정도로 이렇게 간판들이 다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아침도 어? 아, 북창동으로 왔어요 어. 맞다. 음. 우리 리서브는 네. 동안 이거 먹자고. 네. 네. 아, 저희는 이제 보급창고에서 물품 보급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출발. 다 됐다. 야, 캘리포니아 오니까 막 차도 붐비고 도로도 막 차선도 넓고. 빨리 달리고 이거 적응 안 된다 야하와이에서 운전한 거랑 너무 틀려갖고 음, 맞아요 하와이 로컬사람 중에 어. 캘리포니아 오면 너무 차가 빨리 달려서 무서워서 운전 못 한다는 사람들도 좀 많아 그러니까야 우리 옛날에는 여기 살았는데? <웃음> <웃음>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웃음> 자, 여러분 아, 저희는 어, 데이비스로 녹이 이제 학교로 안 가고 아, 가기 전에 어, 저희가 좋아하는 수달, 바다에 사는 해달을 보러 가요 그래서 모로락, 어, 모로베이로 어, 이동 중입니다 아, 또 그쪽 가서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